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에 골드와 파운드즈 그리고 호주 달러의 셋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이브닝 아 이브닝 스타가 아니고 모닝 스타 패턴이죠. 자 배열 시캔들, 중립 캔들 그리고 불시 캔들 해가지고 이세개 캔들 보이십니까? 배열 캔들, 중립 캔들 그리고 불 캔들 이세 가지 캔들. 패턴이 바로 모닝스타 패턴인데 이제 모닝스타 패턴이 중요한 서포트 레벨에서 그렇죠? 1307레벨이라는 중요한 서포트 레벨에서 어 모닝스타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스타 후에 보시면은 해머캔들이 나왔죠? 해머캔들이 무엇을 뜻하냐? 모닝스타 후에 해머캔들이 나온 것은 바로 분리시캔들즉 위로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캔들 후에 지금 내 시간 차트를 보면은 자내 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색깔로 우리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내 어, 시간 차트에서는 더블 바참 스트럭처 브레이크 보시면은 여기 그쵸? 그렇죠?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리테스트 네, 추가적으로 내려오지만 바로 블리 싱걸핑 해가지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도지 보시면은 마켓 서포트가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것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 위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린 것이 골드 서포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후에 리테스트 후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두었는데요 정확히는 뭐 1,3,5,5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왜 여기냐 자, 왼쪽을 보면 항상 답이 나오죠. 바로 2레벨 때문에 이제 가격이 어, 마지막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1,3,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골드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후에 지금 현재 4시간 차트를 보시면 4시간 캔들이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은 정확히 나오죠.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후에 리테스트 한번 그리고 두번째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느냐 올라가는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골드 데일리와고 어, 데일리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서포트를 유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있겠고요 파운드 호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파운드 호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일리 어, 차트를 보았을 때 트렌드라인이죠 자 채널인데 볼리쉬 채널인데 자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 터치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어, 마켓이 이제 채널 밑으로 클로즈가 나와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는 어, 다음 메이저 서포트 인 1.76레벨까지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어,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마켓 오픈 후에 데일리 캔들 클로즈가 다시 한번 1.80레벨 위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자그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False Breakout이라고 해서 어, 브레이크하우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라인, 즉이 채널 그렇죠? 이 채널 서포트의 세번째 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어, 예상을 하느냐 다시 메이저 레벨까지는 1.85가 되겠고요 첫번째 중요한 레지스까지는 이제 1.82 어, 한이 정도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약 150핍 정도 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레지센스니까 반응을 하면은 다시 한번 첫번째 반응할 구간이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 서포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바운스가 나오느냐 바운스가 나오면은 아마 어 1.85까지 저희가 메이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부서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76을 향해 저희가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시고, 계시, 어, 보시고 계시는 모습은 파운드 호주가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거죠 어, 자세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마켓이 내려와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자 그러면서 마켓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잖아 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1.82까지는 어, 예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를 한번 봐 볼게요 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 트렌드 라인 그렇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베어리시 채널에서 이제 베어리시 트렌드 라인까지 그렇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면은 베어리시 트렌드 라인까지 저희가 부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채널의 서포트에서 이제 모닝스 패턴을 그린 후 일시적인 레지스 어디를 레지스 찾느냐? 바로 옆에 마켓 스트럭처 보이시죠? 여기서 레진스를 찾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이 마켓 스트럭처 위로 부수고 어, 조금 더 중요한 서포트인 0.76레벨까지 올라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따라서 0.74까지 저희가 호주 달러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마켓 스톡처에서 거부 반응을 보인 후 계속해서 내려 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갔으니까 딱히 매도를 음, 매도 찾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매도 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백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이 레벨까지 풀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카운터 트렌드라는 이용을 해서 그렇죠? 이것을 이용해서 내시한 캔들 브레이크 네이션 캔들 브레이크, 캔들 클로즈, 그리고 카운트 트렌드랑 리테스트 어, 리테스트 나오고 거부 반응이 나온다면 거기서 뭐 이브닝 스타라든지 슈팅 스타라든지 이런 거부 반응이 나온다면 매도 셀업을 찾아서 그쵸? 이러한 풀백 컴포메이션을 찾아서 어,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해주시면 상당히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골드 제가 골드는 매수로 어, 일단 보고 있고요 파운드 호주도 마찬가지로 매수로 보고 있고요. 호주 달러는 매도이지만 현재까지는 아, 완벽한 세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 완벽한 세럽은 이제 이 카운터 트렌드랑 브레이크 후에 카운터 트렌드랑 이제 올라와서 카운터 트렌드를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설 패턴, 슈팅스타나 어, 이브닝 스타 뭐 이런 것 이런 거 같이 어, 이, 이러한 이브닝 패턴 뭐 아니, 말이 잘난 나오네. 이러한 이제 리버스 패턴이 나온다면은 이제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주도 모두 득피하세요. 고맙습니다.